리퍼러 링크가 어제 있는가? 여러분 안녕? 이 영상에서 리퍼러 링크를 찾는 방법과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초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연자가 플라이틴 월드에 가입하기 위해 파트너 링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한 모든 사용자는 귀하의 졸라인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에내 귀하가 초대하신 친구들의 구매 내역으로부터 수수료와 다양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기 링크를 새로운 파트너에게 보내기 위해 링크를 복사해야 됩니다. 복사는 대시포드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리포러 링크 보기 슬라이더를 움직인 다음 링크가 표시되면 옆에 있는 복사 아이콘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리포러 링크는 QR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잠재적 파트너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중발리 가입시키려고 할때 편리합니다. 큐아코드 링크를 보기 위해 바른 복사 아이콘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화면에 링크가 표시됩니다. 받은 큐아코드 인식은 스마트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혀로 스마트폰 모델에서 카메라 초점만 맞추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홀룽하지 않습니까?